음, 오늘 이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옷을 체나카르로 나그랑 반나그랑에기습니다 굉장히 일본에서 오는 옷이요 일본 옷인데, 기 일본 사람들 저녁 때 오신 옷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본 난 짤라를 때었거든요 다른 은 짤라를 원래서 샤인아카 옷이요 여기서도 어에서도이면 나올 것 같은데 매장이 그 최소한 도22 반은 나와야 이게 아 빼고 그러면 에가어죠2 2 최소한 살려보니어가지고 이거에 야가않 다틀어이고다틀잡아고다틀어주가지고다틀를앞고다틀고 뒤도 잡겠습니다그어주고다 틀어주고, 다 틀어주고, 다틀 이렇게 다 틀어주고, 다 틀어주고, 다틀주고다 틀어주고, 다주고다 틀어주고, 다 틀어주고, 다어주고다 틀어주고, 어주고다틀어주 넓게 줄이고, 기품도 줄이고, 아픔도 줄이고, 전체적인 것을 줄이면서, 상동은 이쯤에 따라야 되니아 그냥 가는 방이 높게는, 너무 높게 하는, 그 정도만. 이 정도만. 사진 사진은, 사진은 이게 너무 높아요. 사진은, 사진을 너무 높아서, 목이 예전으로 뭐 화장하지 않아요 화장은 모르고 화장이 다묻어버리고이정도에 해서 흐르고 나오도록 해서 몇 개의 만큼 컴퓨터를 뜯었죠 에? 아녕 큰것 같아요 그래서 뒤판은 조금만 치겠습니다 마네킹 옆어 봤더니 이렇게 많이 치면 안되요 그러니까 너무 만들까요? 그러니까 정도는 15, 13, 14, 14반, 14반 정도 되면은 뒷풍 몇 개가 14반 정도 되면은 이게 용욕이 조금 안나오는데 15는 돼야 되는데 맨 끝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끝으로 뒷품도 보면은 이풍도 보면 14, 1분에서하 거거든요. 보통 여 사이즈가 사용해서 1분이 거의 요 지금 아픔도 여유가없을 거예요 지금 아픔을 1 3서만에 쌓이는 양 빼고 앞에서 32밖에 안 나오죠 3 2 14 요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여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 14 아프면 14 정도 나와야 되든요 잠깐만 파주고 진동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해다 보니까 진동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을 올려줄때는 여기서 이렇게 놓고 반드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정도 이렇게 해서 진동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드시 올립니다 1인치 반 정도 되나요? 한 판이 여유인이 어깨 같은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끝으로 딱 잘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게 지금 진동 을 올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5mm 정도만 칠 거거든요. 이 곡선만 잡아주되요 곡선만. 앞에 곡선만. 이렇게 해서. 곡선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뒤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뒤판도, 그리고 곡선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뒤품도 적어서 잘라내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이질을 해놔서 털이 다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칼로 하면서 다듬어주겠습니다 싹 쳐야 되겠죠. 택투를 쳐가지고 한걸도 보면은 아무리 얼마나 나오지 아. 보겠습니다. 11정도 오 12면 굉장히 아무이 지금 많, 많습니다. 봐서 여기 클 때는 여기다가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됩니다. 나도 나중에 이놈의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일단은 박아가지고 다트를 잡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트를싸아넣습니다 잘라냈습니다. 받기 전에 여기서 테이프를 채우겠습니다. 내리지 말고 바투를 담아봅니다. 이건 암호 테이프고요. 일반 테이프가 있는데 암호 테이프고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광역시충장로에 가면 다른 부수도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사시기 바라고요. 테이프를 박아갖고 강력이 훨씬 빠릅니다. 테이프 안 박으면은 가죽이 걸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바퀴도살놨고 공조기를 박아놓으면 오래된 거라 가죽이 오래된 거라 찢어집니다. 헐라져요. 보 면은 이렇게 박는 것이 더 정확 하 고요. 박 기도 좋 고, 시 간도 덜 걸리 니다두번박 지만, 이 최근 편 집어 넣 으려면 진짜 살았 거든요. 이렇게 하면 미싱 에서, 미식 으로 박아도 됩니다. 공격이 멋지 않게 예쁘게 나오네요. 고기는내는데 새끼 뭐 크잖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를 딱 잡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질은 전체적으로 같이 똑같이 잘랐어도 이거 크고 작고 하잖아요. 이지를 똑같이 해서 반대다게 같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딱 주면은 이게 감쪽 같습니다 비바이에서 늘어나듯이 이것도 지금 늘어난 거예요 재단하면 바지 같은데 그러잖아요 전바이에서 오고 비바이에서 오고 다대지하고 다 다르듯이 해가지고 이것을 찾고 아마 이것을 여기다 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음. 이것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얼마 쯤도으면 1 1일반이면 엄청나게 큰거죠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마네킹 입혔을때 아빠 이게붕 뜰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좀 잡아주던가 여기를 해주던가 할거예요 이걸 먼저 박아 놓고 좀 아래쪽에서 시작해 줘야 되겠죠 도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도면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서 5mm는 딱노바 하나로만 박을니다 밑에 치반 박히면 안되고 위에 치가 밀려도 안됩니다 똑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당겨줘도 되는 <목소리> 거예요 한 번에 지만 하고 해야지 여기 핀이 지금 꽂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핀이 꽂혀 있는데 핀 꽂혀 있는 데로그 위로 지나가도 됩니다 시접을 들쑥날쑥하게 방금 왔는데 일정한 자연의 결정은 여기서도 쭉 일자로 그대로 빠지면 됩니다. 일자로 그대로 이렇게 해매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다트부터 다 박아놓고, 옆에, 왁지를 박겠습니다. 이거 막 찔립니다. 좀 조심해서 이렇게. 티는 꺼내는게 확실히 좋지 이런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왼손으로 당겨도 되고 오른손으로 당겨도 되고 손곳으로 집어 넣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딱히 교과서가 없는 거요 이런 것도 아르주는데놓습니다 책에도 안나왔어요. 학원에서도 안아르쳐주는데 자기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지금 큰산심쓰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찢어져 버렸죠 찢어지면 바라보는게 낫겠어요 아. 맙 여기다가, 이 까꿍 민크인데, 여기다가 털 있는 걸 넣으면은 더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집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털이 있고 털이 없어서 이게 더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쳐내려고요. 이렇게 쳐내서 완성해 놓으면 더 낫을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선하고 이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막 닫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럴때는 이것을 밀리니까 밀리지말라고 촘촘하게 끼워준돼요 바늘이 바로 안빼고 그냥 지나갈거예요 테이프 대면서 테이프하고 같이 잡은 잘 나온 것 안에서 이렇게 잡 어떻게 나와요? 잘나오것 같아. 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음, 깔고. 자리만 잡으라고 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스팀 주머니에 싹 일어나거든요. 실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마네킹은 한번 입혀볼게요 지금 마네킹 입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곡선을 많이 줬는데도 라인이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선인다가 끈을 넣어서 이렇게 약간 좀당길수 있게끔 해주면 더 훨씬 날씬해집니다 겉옷인데 이 옷을 그대로 이대로 입어가지고 딱 맞아버리면, 안에다가 약간 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근데 품도 너무 커요, 지금 보니까. 앞픔은 맞는데요. 앞픔도 맞고, 여유 정도 여유 있어야 되네다 이게, 이게, 나레킹 5호인데, 6미이니까 이게 등판이, 뒤품이 이 정도 돼야지, 나중에 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안 찢어지지, 안 그러면 찢어져보면 이 15호 정도 나올 거예요, 66 사이즈면은. 거로시접되고 그래도 1 4분밖에안돼 이거는. 요5사이즈인1 4 4분 일정도네요. 이 정도 여유가 있었나? 제가 천인 것은 여기서 천인 것은 5mm밖에 안 쳐냈어요. 양쪽으로. 이쪽 5mm, 이쪽 5mm. 그래서 또다트를 하나 여기다 넣어주자니 그래서 그냥 끈을 넣어서 당길 수있겠구약 잠깐만. 그래서 허리선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보니까 이게 아무리 너무 커서 여기다가 지선을 하나 줄라다가 여기가 아무리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접어넣습니다 1인치씩 4분의 3씩 해갖고 1인치 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손에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지금 유두가 여기가 걸렸죠 유두가 걸렸으니까 요새 다퇴가 딱 끝난 거예요이시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더 잡으면 은 이게 웁니다. 이더 잡으면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곰허리끈을 넣으려고 잔머리 좀 써보고 있습니다. 눈이 꼬맬려고 이 힘들고 그래서 뭘좀 쓰고 있는데 잘될것 같아요. 허니사네?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겠군요. 크게 할 필요 없고. <목소리> 면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남쪽에다가 대포,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지 그래가지고 심지를 위에다가 놔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잘될 겁니다. 그럼 이건 완성했고, 근데 소매 달기 전에 에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에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차이나 에리로 만들 건데요.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에리가 아, 그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뛰어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요이 정도로. 여기가. 여기 지금 라운드가 돼가지고 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마네킹에다 한번 입혀보고 해야 될것같아데 뒤집었잖아요. 제가 잘라다 박았잖아요 이걸 잘리지 말고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잘라보면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잘라내버리면 보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것은 이 정도면 은 완성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건 보기 좀 싫으니까 일단 좀 빼고요 여기다가 잉크 포크를 후크 말고 단추를 달겠습니다 갈고 나서 마무리를 하겠죠.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다 숨놈을달 거예요. 숨놈을달 줄을. 가는 장소에 딱 소리 안나게 이서고모로 오모로 음, 음, 딱 들어가면 돼서 나왔을 때. 다딱 눌러면 딱, 딱 소리가 난다그때 여기는 이제 봉해주면 되고요 이제 반대편은 이쪽 먼저 해놓고 나서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꾸미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꾸몄고요 응. 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약간 반대편에 제가 아까 반대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쪽에 꽂으면서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쪽이는이 바깥쪽으로 달아야 되겠죠? 구멍이 있니다이개고 구멍을 두구멍 뚫으면 돼. 다운데여기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려가지고 음. 음. 어. 구멍 뚫었던데 이렇 있죠 이거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바깥쪽에다가. 했은 것을 다시 이었는데요 여기가 그냥 해놓으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겠습니다. 괴싱이 안 물리게 개싱이 물리지 않게끔 소매을 한번 았습니다개싱이 물리면은 잘안 넘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좀, 이 정도가 조금 그래도 투박하다는 좀 얕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슨 하나 더 넣을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은 게 있어서 앞쪽에만 여기 쪽에만 좀 넣어줄까 싶어요 앞에 앞에 넣어서 조금만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려도 이렇게 이건 짧나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밑에 여기만 제가 이거 그대로 뒤집습니다 두꺼우니까 더 나은 것 같아 여기 보다는 내가 좀그꺼아 이렇게 고 이제 좀 이따 손으로 뜰 건데요 앞쪽이니까목 밑에 바로 앞쪽이니까 여기가 조금 두꺼워야좀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손으로 뜨면은 이 맵시가 안 납니다 이거. 그래서 두꺼운 실을 위실을 끼워가지고 한번 쫙 박아줬다가 싹 뜯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도 위실을 두꺼운 실을 끼워가지고 예 그래 손으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쫙 뜯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쪽 안쪽으로 가야 되겠죠 나가가지고 나중에 뒤집을 겁니다 근데 손 맞으면 했는데 손으로 할 건데 딱 하기 힘들잖아요 딱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져 손으로 뜰 겁니다. 지금 박은 거는 조금 있다 한 번에 쫙 뜯어버릴 거거든요 위에 가지금 두꺼운 실을 떼어놔서 뜯으면쫙한 번에 빠집니다. 라운드로 돌아간 데가 이쁘게 돌아가다데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 손으로 안에서 이반전적으 뜨려고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쪽에 보이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하고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떠주고 밑에서 또뜰거니다 또 떠주는 거예요 지금. 내비 뒤집어지지 말라고. 지금 다 떴고요. 이제 뜯어낼 겁니다. 사용을 한번 눌러주고. 한번싹 눌러주고요 응. <웃음> 자리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딱 비선 색만 될 겁니다. 일단 마네킹에도 한번 입혀보고요. 지금 메리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여기다 지금 쎄를 넣어서 이것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게 빠져 나오지는 않죠. 아주 괜찮은 거 같습니다. 다른 대색을 되는 것보다도 그 원단 그 자체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낫습니다. 또 이거 뜰 때게 이것을 이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 뜰 때는 이 밖에 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안에 채가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는 밖에 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뜰 때는 이 목선을 따라서 떼야 되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목선을 따라서 안에서 떠줘야지, 이 원단을 이쪽 밖에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땡겨서 안게 돼요. 여기 절대 이렇게 목선을 따라서 쭉 떠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쳐내야 되겠죠. 거니까. 6인치. 그래도 밑크니까한 6인치는 해야 되고요. 여자들 보니 보통 정장은 5인치거든요, 5인치. 남자가 6인치거든요. 6인치 그러거든요. 근데 6인치가 뭐, 피지 포함돼서 6인치 하면은 5인치 반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일단 이걸 걸려놔야 재단을 할거 아닙니까? 기자 얘기로 잡으면 되겠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늙으면은... 안되잖아요 하우스가 뒤집히지가 않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그 중앙선을 잡은 줄 알고 계십니다. 금융이 지금 중앙선이 있는 느낌대로까지는... 어제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단하게 되실 수있니다 이런 거. 내매일 진에 갑니까인 인사가? 인사가? 인사가? 인사가? 인사 하루니까, 응? 너무 즐것같 그 벌려줘야지, 여기서 뒤집어질 거니까. 여기, 이렇게 구워진 만큼 여기도 빼줘야죠, 이 여기가 넓어야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뒤집어질 거니까, 밑에가. 그래서 약간 벌려서 지 그럼 가위질 할때 여기까지 칼질 하느니 여기만 칼질하고 저쪽에는 다 가위로 잘라버리겠어 너무 일이 많아서요 유선하고 유선하고 만 나는지 이렇게 만났을 때 곡선이 자연스럽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어놓은 게 지금 여기잖아요. 중앙 지점을 좀 지나서 딱 이렇게 걸려주면 이게 지금 뒤판이죠. 뒤판을 이쪽으로 야되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 선하고 만나는 거예요. 앞판이고, 아, 이게 뒤판이잖아 지금. 아, 잘안 보입니까? 뒤판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 선하고 만나면 됩니다, 이 여기가 겨드랑이 밑에니까, 겨드랑이 밑에.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겨드랑이 크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무겁게 자를겁니다 색깔이 잘안보이서 응. 잘못 잘라보는게 언제 배워보이지 응. 여기는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잘라 그러 <suss> 바로 앞만 보고 가는 건아 가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거기가 에 닿은 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습기가 차나서 습기를 말려주는데, 그냥 딱 펴지잖아요, 이렇게. 없죠. 이제. 모르지, 없죠? 이 선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이 똑같을 때도 있죠. 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좀 접었습니다. 네개의 네 베개인데요. 성이 밑단이 좀 통통해야 되지 않겠지? 달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소매다가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달아보고 나서 소매를 달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소매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깨선이거든요. 여기, 어깨선이 여기 어깨선이잖아요. 어깨선하고. 다리 접어 가지고, 다려 줍니다. <놀람> 마네킹 이다반 대로 이렇게 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마동을 손으로 해 주면 됩니다 뒤집어 가지고 입혀야 돼요 선매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밑단도 마찬가지입다 밑단도 핀으로 찔러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제다 제 완성했고요 밑단도 떴고 자리만 작게끔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밑단도 다 떴습니다 밑단을 올려놔서 약간 이게 지금 붕 뜨는 맛이 있잖아요. 스팀을 스팀을 조금만 이만큼만 주고 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도 좀대주면 좋고요. 붕 뜨잖아요, 지금 이런 데가. 많이 주면 큰일 난다, 이게. 큰일 많이 주면은 버리면, 이게 많이 주면 확 줄어가지고, 오징어 되어버리면, 오징어 꿈꾸같이 되어버고면 있잖아요. 조 소질 하면 빠지긴 빠지는데 시접을 선배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대고 조끔만스 틀면 자리만 잡을 수 있게 이만큼만 이쳐서 완성했습니다. 하루 반 이틀이 걸렸는데요. 지금 에리도 다른 거뭐 피로 이렇게 교환을 하려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위로 쳐내가지고 쇠를 바꿔주고요. 힘이 있게끔 다트 넣어주 앞에 다트 두개 들어가고 뒤에 두개 두 들어가고 기장 줄이고 품 5cm씩 잘라냈어요. 양쪽에. 그럼 10cm가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60 사이즈를 맞추고. 소매도 경장소매처럼 이렇게 달았습니다. 소매도. 소매가 약간 기록한 듯하지만 이건 소매가 정상입니다. 카카님은 이상 줄수 없어서 이렇게 보면은 정상이잖아요. 이 잉크는 소매를 단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발이 해가지고 정장한 면하고 달라서 발이 굉장히 다는데 뒤로 돌아간 듯하지요이건 돌아간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전산이, 이렇게 되는 나중에 패이패이 패들이 얇은 걸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쪽은 아주 잘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기게 아니에요. 전산입니다. 손에 딱 달리고 나면, 항상 달기 전에, 미싱에서 구목을 달기 전에, 한번 핀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춰보고 마네킹에다 입혀보고 그러고나서 다가야 됩니그서 많이 안 파져서 그러는데 더 파져보면 불편해가 안된는데활동장이인거든요그래도더팝분만안 그 올라가지고 금방 올라가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일인데요. 따라서 해보시고 잘 안되는 데는 다시 한 번씩 제가 마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서 받아보면 할수 있을 겁니다. 배가 <목소리> 봤을 때잘 맞고 일하기가 좋습니다.